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은 바로 한치예요 얼마전 노량진 수산시장에 살아있는 한치가 들어왔어요 살아있는게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비싼 편이에요 두 마리로 5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한치를 구하지 못할 경우는 이 선도 좋은 이 횟감용 한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집에 가지고 왔는데 네, 당연히 이건 죽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선도가 아주 좋죠. 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질을 할 건데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 한치를 두 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질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바로 손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을 가르고 내장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제가 지금 칼집을 넣는 부분에는 가운데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집을 넣어주실 때, 그렇지만 이 한치가 전체적으로 좀 미끌거려요. 그래서 칼 사용할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게 좀 어려우시면 그냥 가위로 이렇게 자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벌어지면은 손가락을 넣어서 쭉 당겨주시면은 잘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눈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잡고 당겨주시면은 내장이랑 같이 이제 쉽게 제거가 돼요. 자, 내장 제거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그, 먹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먹물을 미리 먼저 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 도마가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가까운 쪽, 그 부분은 끝부분을 잡고 어, 잡아당겨 주시면은 먹물통만 살짝 어, 제거가 됩니다. 네, 이거는 터지지 않게 해서 잘 버려 주시면 되고요. 이제 내장 제거를 할 건데, 이제 한쪽에 눈 있는 부분 잡아 주시고, 이 내장을 잡고서 쭉 풀투듯이 잡아 당겨주시면 쉽게 제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눈알하고 입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가운데 칼집을 내줬고요. 그다음에 입 제거는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눈은 이제 요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벌려가지고 꺼내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은 가로로 살짝 칼집을 내주시고 빼내주시면 쉽게 제거가 돼요. 네, 이렇게 누나라고입하고다 제거를 했어요 네, 다음은 이제 탈피를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색소포 변화가 있죠 이런 것들은 선어를 구입할 때는 이렇게 색소포 변화가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이제 한 가지 네, 팁이겠습니다 오징어 귀 제거하는 방법은 이제 몸통하고 이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부분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쑥 문질러 주시면 은 쉽게 분리가 돼요 가된 다음에 이제 양쪽을 잡고 당겨 주시면 쉽게 탈피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이 수세미로 속껍질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늬오징어나 갑오징어 그 영상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치 귀 이거 뭐라고 해야되죠? 한치키 이것도 마저 이제 탈피를 다 해줬습니다 껍질부분 이제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 종이수세미 일회용 종이수세미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하고 그 연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도 껍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줬고요 이제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연골, 이제 내장을 감수하고 있는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눈알이 있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오독오독한 그런 식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골 부분 요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하고 이제 그 연골 부분, 이 부분 점액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금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물주물 해서 점액질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참 주무르면은 이제 점액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거품이 생겼죠 그래서 잘 헹궈 주셔야 돼요 소금기가 남지 않도록 안 그러면 짤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기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손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한치 회를 만들 거고요. 지금 끝부분 잘라내고, 이제 이 한치나 뭐 오징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 결에 따라서 식감이 좀 다르죠. 그래서 가로로 자르면 식감이 좀 있는 편이 될수 있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먹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세로로 자르면 좀더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이제 세로로 자를 거고요. 일단은 이제 한치가 크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줬어요. 이제 보관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해서 진공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제 꺼내서 먹곤 하거든요. 이제 가장자리 부분은 살짝 정리를 이제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반으로 제가 가르는데 이제 반으로 가르면 좀더 단맛을 좀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으로 가르는 거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한치가 부드러워서요 이게 칼이 잘 나가요 그래서 천천히 잘라 주시면 됩니다 약간 예, 중간에 잘못 잘랐어요 거는통째로 자른 거하고 이렇게 반 갈라서 자른 거하고 약간 단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길쭉하게 이제 전부 다 썰어줬고요. 한입 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말, 말아봤습니다. 그리고 연골 부분이에요. 이게 썰리는 소리가 서걱 서걱 서걱 소리가 나죠? 그래서 접시 위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집어 먹을 수 있게끔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골하고 이제 다리, 그러니까 다리 같은 경우도 살짝 그 칼집을 좀 넣어줬어요 좀 질길 수 있으니까 자 이제 한치 회를 먹어볼 거예요 근데 소스를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지금 맨윗 부분 이건 소금, 간장, 초고추장 이렇게 세 가지를 했고요. 먼저 제가 소금을 찍어서 먹어봤어요. 이 소금하고 한치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한치가 좀 달달한 그런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달한 한치 소금 이 짠맛이 되면은 그 단맛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주 맛있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간장을 찍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쓰는 회간장 이고요 제가 이제 만든 거에서 이제 회간장 영상 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회간장의 짭조름한 맛 그리고 단맛이 있잖아요 이 조화가 정말 좋아요 아 이것도 괜찮아요 소금도 괜찮고 간장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고추장을 했는데 사실 이한치 달달한 맛을 좀 즐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이 초고추장의 이 맛이 이제 강, 강해요 강 그래서 이 맛이 강해서 한치의 단맛을 조금 방해합니다 그래서 묻혀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소금과 간장 요거 찍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리 같은 거는 초고추장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한치 이제 덮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귀 부분 같은 게좀 질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칼집을 좀 넣어서 좀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다리도 이렇게 칼집을 살짝 넣어 줬고요 여러 가지 부위를 제가 이렇게 덮밥에 이번에 넣어서 먹어 봤는데 가장 베스트는 몸통만 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밥의 부드러움과 한치의 부드러움이 좀 같이 비슷한 것들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었고요 자, 1인분에 이제 계란 노른자 하나씩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흰자는 사용하지 않고 노른자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인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밥을 했고요 이 밥에 회간장으로 이제 간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취향에 따라 짠맛은 가감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주의점은 너무 뜨거운 밥 위에 올려버리게 되면 이제 한치 숙회 덮밥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살짝 식힌 다음에 올려주시고 이제 적당량 이제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시고 저는 이 참깨를 좀 넣었는데 참깨 좋아하시면 살짝 넣어주시면 좀 고소한 맛이 좀 나요 그리고 노른자만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리고 마지막 와사비까지 러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치, 통깨, 그리고 노른자, 그리고 안에는 간장이죠. 이거 잘 섞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 와사비는 같이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술뜬 다음에 와사비를 살짝 넣어주는 게 맛이 좋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계란하고 간장의 조합이잖아요. 이거 맛이 없으면 안되죠 반칙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달달한 한치 그리고 식감이 좋게 아주 씹혀요 이 와사비가 노른자의 그 느끼함을 좀 잡아 주거든요 그래서 어, 와사비를 살짝 같이 드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려요 한치 말고 오징어로 해도 맛있어 요 예전에 제가 오징어 영상이 있어요 이거 만들었다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게 한끼 해결을 할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치 물회를 보도록 할게요 한치 물회를 만들었는데 해산멍게 한치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물회예요 그런데 물회 소스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물회 소스와 레시피 리뷰는 이번 다음 한치 물회 영상에서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